아이폰인가? 갤럭시인가? 선택의 기로앞난 어디로 가야하는 것인가? 가야한다면 어떤 이유로 가야하는 것인가? 애플... 애플 돌아가고 싶어 야야 아이폰으로 넘어가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명분이 없다 아니니까 명분이 지금부터 정리해본다 너무 소소해서 어디가서 말하기도 창피해 아이폰이 좋은 이유 다섯 가지 앱등이 앱등이 아니다 첫 번째 장점 일관된 제스처 아이폰에 일관된 제스처가 있다 갤럭시를 써봤지만 아이폰에 일관된 제스처를 따라갈 수는 없다 적당히 왼쪽으로 밀면 뒤로 가기 적당히 오른쪽으로 밀면 앞으로 가기 맨 위를 터치하면 올라가기 에게? 그게 다 아예? 그렇다 그렇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기능들이 모든 앱에서 일관되게 돌아간다 설정 사파리 티스토리 크롬 유튜브 성경 금융 아, 어쨌든 거의 대부분 앱에서 일관되게 동작한다 야, 이맛세플스 물론 갤럭시에도 훌륭한 앱인 원핸드 오퍼레이션이라는 앱이 있다 그렇지만 나처럼 설정하기 귀찮아하는 사람은 아이폰이 딱이다 두 번째 장점, 카메라 카메라는 사실 소소한 장점이라고 하기엔 너무 강력하다 난 단지 보이는 대로 찍었을 뿐인데 아이폰으로 찍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엄지를 척 올려줬지만 갤럭시로 찍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무관심했다 관심, 나에게 관심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물론 금손은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 오히려 금손 유저들은 설정하는 재미에 갤럭시가 좋다고 하는 경우도 많이 봤다 그렇다 정리하자. 난 똥손이다 아이폰은 이런 나에게 금손 대우를 받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이었던 것이다 세번째 장점 놀랍도록 친절한 진동 이름하여 햅틱, 햅틱 진동 아이폰의 진동은 친절하다 못해 예의 바르다 진동이 다 거기서 거기지 전혀 다르다 갤럭시가 근무기로날 깨우는 선임이라면 야야 아니로 야, 나냐야 정신 안 차리냐 아이폰은 병장 때 근무기대로 날 깨우는 이등병을 떠올리게 한다 냠냠병장님 근무 시간이십니다 매우 친절하면서도 절도 있게 나에게 알림을 준다 감소 이거야 네 번째 장점, 에어드랍과 에어드랍성. 연동성. 아이폰에는 에어드랍이라는 강력한 파일 전송 기능이 있다. 아이패드 건, 아이폰이건, 맥북이건 상당히 빠르게 연결되고 전송된다. 비슷한 기능으로 갤럭시의 퀵쉐어 안드로이드의 와이파이 다이렉트라는 기능이 있다. 아쉽게도 안드로이드의 기능들은 PC와 연결이 쉽지 않고 와이파이 다이렉트는 전송할 때 번거로워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사실 전송하는 기기와 받는 기기가 둘다내 거라면 에어드랍은 사용할 필요도 없다. 아이클라우드에서 연동성은 내가 같은 기기에서 작업했나 헷갈릴 정도다. 이 정도 강한 연동성의 맛에 취하면 그때부터는 애플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Oh, yeah, yeah, yeah. 마지막으로 아이폰은 치명적인 단점들이 많다 이곳이 갤럭시다 그렇지만 수많은 단점들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자자 yeah.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봐볼까요? 다 단점이 있죠 근데 왜 친구를 하시죠? 그걸 잊을 만큼 좋은 점이 있단 말이겠죠? 네 아이폰도 그렇답니다 난 작년 바로부터 갤럭시를 써왔다 그리고 지금 돌아간다